오늘은 저희 팀의 시현씨 생일을 축하하고 있어서 이렇게 살짝 모여도 봤는데요한번 보자 아, 아, 아 오늘 아참 부끄럽네요 <웃음> 저희 생일 전광판을 판매부터 편려, 해주셔서 <웃음> 오늘 합정역에 와있습니다 <웃음> 한번좀 기다려 볼까요? 제가 사실, 아, 사실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<웃음> 아니, 또 오는 응, 거도 응, 응. 와서 사진 엄청 많이 찍고 왔는데다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싶은 거죠? 아, 그럼요 여기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생일 축 다른 시연이한테 생일 축하한다. 했어 감사합니다. <ING>